하하, 자, 오늘 10월 1일. 어느 날입니까? 국군의 날이죠. 대한민국 전사들이 한국의 국방을 위해서 일하는, 그분들이 기리기 위해서 이제 국민들이 국군을 위해서 만든 날이란 말이에요. 국군의 날. 그래서 원래 오늘 제가 뭐 하려고 했냐면 컨셉에 맞게 군인, 소솔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? 할로윈이에요. <웃음> <웃음> 10월 1일. <와>. 할로윈. <웃음> 말이 됩니까? 진. 예? 이 경쾌한 음악 소리가 들려요? 그럼 국군의날 할로윈 이벤트 와와와 <웃음> <와> <웃음>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. 그냥 원래라면 할로윈은 10월 29일 날 시작합니다. 근데 10월 1일부터 <웃음> 할로윈 시작됐다는 건 진짜 팀 포가 이제 아예 그냥 순을 놨다고. 벨브가 손에 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제 녹화를 진행할 거고요. 할로에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. 보시면 알겠지만 컨트리커드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정글 인페노드 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. 그페레는 업데이트가 2년 전인데 아직도 계약이 그대로예요. 나지금도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. 이런 레전드 게임을 봤나? 보통 이거 기간제거든요? 시간 지나면 사라져야 돼요. 예전에는 뭐가구에 뜨고 뭐 연성이라도 할 수가 있었지 네 이번에는 아예 그냥 뭐 계약도 안주네요 게임찾기를 보자 빠른대전 특별행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와 박수줍시다 박수, 박수. 특별행사 보면은 더 신기한거 있어요 그냥 할로윈맵 진짜 분류도 없이 그냥 할로윈맵만 모아뒀어요 쫙. 웃긴게 컨트랙커 하나도 활성화되지 가 않고 아무런 미션이 활성화되지 않는데 할로맵은 잡히고요 그 할로윈맵에서 가고일이랑 막순례잡기막 이런거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일 한번 확인해볼까요 얼마나첫게임이냐 이게 아 뭐야 이것도 일일1이 뭐야 일을 하란 뜻인가? 지금 가구일이 지금 몇이라고 돼있지? 15,906이라고 돼있죠? 플레이하면서 이게 영혼이 오르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네 노래 신청 없습니다 아예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유하 한 번씩 외쳐주세요 <웃음> 안 됐으니까 베타 배타 아니자 베타잖아 <웃음> 아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베타인 거야 어우 <웃음> 깜짝이 진짜 간만 보는와 잠깐 한번 이제 영혼이 채워졌는지 볼까요? 아 죽어 안됐어 만원천 아니 아직 몰립니다 한번 더 죽여보고 영혼 확실히 들어오는 거 보고 들어갑시다 영혼 나오네 영 나와 영혼 하나 먹었어요 지금? 아 죽어 안될거 있죠? <웃음> 야 잠깐만 야왜 여기로 와야 잠깐만 <웃음> 야왜 나야 야 잠깐만 왜 나야 <웃음> 내가 술래다 야 너가 먹어 아시또 술래야, <웃음> 진짜. <웃음> 아, <웃음> 어, 너무 근접을 때기 쳤네. <웃음> 야, 이거 <이건> 아니지? 야! <웃음> 야, 씨, 귀, 아니, 몽빵 뭔데? 어, 영혼 가오일이 생겼네요. 딱 보기 좋게 영혼 채우는 거 확인해볼 수 있는 수단이 생겼습니다. 알겠네. 아, 저기 있잖다 여기 다 자, 많이 들어왔죠, 지금? <웃음> 아, 하나도 안 차죠. 이거, 이거. 네, 벨브가 버린 겁니다. 이 게임은 공식적으로 벨브가 버렸어요. 여러분들, 빨리 손절하고 다른 게임 하세요. 아, 물론 저는 손절 안 하죠. 나는 손절 안 해.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 손절하라고 말하는 겁니다. 나는 손절 안 해. 하지만 구독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<웃음> 님들은 손절하시길 바랍니다. 안 돼. 어, 오늘 할로윈, 하루인, 할로윈이래. 어? 맞다니, 진짜야. 이더웃킹컨트리커 <웃음> 하나도 추가 안돼있고 그냥 말그대로 그냥 보여지기 보여지기식 할로윈인데다가 그것도 밸브가 지금 할로윈 열려있는지도 모를거예요 공식소명 없는거 보니까 왜냐면 할로윈이 할로윈 보통 10월 29일 날 하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10월 1일에 켜진거야 이들이 이도한바가 아니라는 소리지 이건 그 망할 게임이다 여러분 벨브가 <웃음> 열정만 있으면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니까 즉 돈을 벌기 위해 운용하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 EA 같은 그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게임을 더잘 만듭니다 사내 분위기 자체가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갑질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매, 매우 매우 제유하고 휴가 막 엄청 주고 서로 아이디어 공유하고 그러는 데라서 잘 만드는 게임을 자주 내놓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돈 벌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<웃음>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럴 필요를 못 느끼니까 디4는 진짜 갓게임인데 망한 게임이라 망 게임 맞아요 뭐 엄지치같은 게임이나 똥망 게임이지 <웃음> <웃음> 근데 사람 수가 많잖아 업데이트 꾸준하고 어? 그러면은 이제 똥게임을 만들었어도 적어도 운영은 갓게임이라고 해줄 수 있는거 아닙니까? 근데 뭐 팀포는 이건 그냥 뭐. <목소리> 안녕 <목소리> 안녕 <목소리> 아우 되게 되게 춤을 잘 추시네요 <목소리> 그럼요 <그러면서요. 웃음> 어, 잠깐만 저게 저게 왜 나오지? 그니까 <웃음> 어, 말, 말먹업이왜 저기서 나와? 왜 내가 술래지? 아, 아 재밌으시겠네요. 엔지야! 아, 안 돼! 죽음 어깨! 아, 이게 랭크 같은데. 아니, 왜 센트 여기 있냐? 오! 왜 나야! 야, 씨! <웃음> 이 게임 하다 남을 수 있냐고? 한국에선 실패해요 어. 한국에선 실패고, 외국에서는 살아남을 거예요. 외국은 또 정이 있잖아? 약간, 노스탈레지아 그러니까, 저 향수병이 있잖아요? 김정은? 근데 뭐, 한국은 그러지 않으니까. 뭐야, 얘. 어. <웃음> 아, 내거야내거야 내 거야. <웃음> 어림도 없이. 아! 망가야지. <웃음> 아, 살았네, 까비. 아, 어? 야, 귀신 나온다. 커심 나와. <웃음> 나와. 아, 이, 어 맞았네. 나와. <웃음> 어, 잠깐만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<웃음> 정지 소격에 밝혔대. 누가 밝혀요? 나 그런 거안밝혔어 아니야, 아무튼, 아무튼. 오늘의 팀 포유야. 다시 한번 더. 할로윈 이벤트가 일어났다. 그것도 10월 1일에. 둘째. 맵에 대한 할로윈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상호작용은 하나도 되지 않고 있다. 예를 들자면 이제 할로윈 연성이라든가 와 랭크 실력했다 한스, 할로윈 연성이라든가 가구의 영혼수집 같은 그거 것들이 하나도 안되고 있다 즉, 벨브는 이 업데이트가 된지도 모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줄 요약 벨브는 팀포를 버렸다